머리 틀라고 대구에 이 정도로 많이 재개발하는 것도 처음 보고 실제 아파트가 미친듯이 상승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아파트가 폭락하는 상황도 처음 느껴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처음 느껴보고 있지만 은 상황과 여건을 확인해보지 않고 아파트 구입을 쉽게 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회를 하고 미련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신중하게 아파트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쉽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미분양 할인 판매 구입하신 분들은 구입을 했고 계속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동네에,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에,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뭐 시내권에 뭐 금액하고 관계없이 분양 뭐 40% 이상 무조건 구입하겠다 하면 벌써 구입을 했겠죠. 동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대부분 그렇게 전화 와서 묻습니다.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나는 달수구 나는 서구 나는 수성구 나는 남구뭐 이렇게 그리고 나는 할인금액으로 2억대 나는 할인금액으로 뭐 1억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입맛에 맞는 매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문적으로 할인분양만 뭐 쫓아다닌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오든 아니면 아파트 관계자 쪽에서 연락이 오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지 안한지 제가 서류 검토를 대부분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일거수일수족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빨리 뭔가를 했으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금매물을 구입하고 싶다. 빨리 할인 판매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 추격매수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매물 할인 판매, 뭐 추격매수처럼 생각을 하고 졸급증을 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는 60에서 70% 대부분 이분양이 낮는 아파트들은 일군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 여유가 조금 있다. 그리고 현재 40% 이상 할인 판매를 했는 부분들, 3년 전에 분양을 완판 찾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까지는 저도 명확하게 뭐 말씀드릴 수도 없죠. 기존 미분양 할인 판매, 동구든 중구든 마찬가지, 매물이 10건, 20건, 그렇게 나와있는 매물 같은 경우야 쉽게 쉽게 바로 계약을 하면 돼요. 수거에 나와있는 매물은 현재 분양률이 50% 뿐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달수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매물 마찬가지 미분양 할인 판매로 나오는 것들. 현재 지금 분양률이 아주 저조한 뭐 10%, 20% 분양분이안 되는 아파트들은 소위 말해서 전체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부 개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제가 뭐1 0세대 500세대 전체로 통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70%, 80% 이상이 되었던 아파트들. 예전에 완판을 쳤던 아파트들은 아주 안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 세대를 대부분 다 맞춰서 금액의 프로테지, 쇼당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가 찾는 동네를 찾기 때문에 마찬가지 금액도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또 찾기 때문에 입장에 맞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 아파트, 조직 분양이나 마찬가지 투기 세력들이 장난을 칠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은 현재 계속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저번에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지만 은 아파트 계약을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팔고 미분양 할인 판매에 동참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가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내렸는데도 안 팔린다. 더 내렸는데도 안 팔린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실제 아파트 구입을 해서 실거주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기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 그래서 뭐 잔금을 치지 못하는 상황, 실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를 계속해서 가격을 내려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신축으로 구입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런 상황들이 현재 7만 세대 입주 아파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7만 명인데 그 7만 명이 대구 분들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왔는 분들인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고 구축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뭐 노력을 해보지만 주차도 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해서 또 전화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이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모른다면 어쩔 수가 없죠. 뭐그 이상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쉽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저조차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기를 바라는 분들은 돈벌수 있는 자격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냥 편하게 부동산 가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만 가구가 넘으면서 실제 미분양 할인은 2009년도에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를 많이 했다. 하지만 예전과 지금은 조금 틀린 게 급작스럽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려, 빨라질 려빨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나마 1, 2년, 3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금매물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고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40% 이상 할인 판매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입하시면 됩니다. 현재 20건 중에 몇 개의 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적어도 그 이상 하락해서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단기 투자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입주가 되고 나서 급매물로 2, 3억이 하락하면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의 입주 시기에 하락 매물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관계자 쪽에서도 그렇게 급매물로팔 이유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